자반증이 재발하지 않고 잘 치료되려면 이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동경환 의원 유승선 원장입니다 자반증이 좋아지지도 않는데 스테로이드 부작용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오늘은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반증이 생긴 이후로 스테로이드 처치를 받았지만 호전이 없는 분들이 계시죠 이 환자분은 잠을 자지 못하고 평소에 피곤한 일들이 많았는데 이 이후에 자반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처음 간 병원에서는 잘 쉬면 낫는다고 해서 그냥 집에서 쉬었고요 하지만 기다려도 자반증은 좋아지지 않았고 복통까지 생겨서 결국에는 큰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입원했을 때는 스테로이드 처치를 받고 증상이 모두 좋아지셨어요. 문제는 그 뒤였는데요. 퇴원하자마자 자반이 다시 재발했고 얼굴이 붓고 식욕이 올라가는 등 부작용까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 쉬어도 자반증이 좋아지지 않았을까요? 자반증은 면역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과민해져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단순히 쉰다고 해서 이 떨어진 면역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지는 않는데요 일부 환자는 잘 쉬고 시간이 지나면 회복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면역 기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컨디션이 떨어진다면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자반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몇달 또는 몇 년이 지나서 재발해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도 의외로 많으시고요 스테로이드는 자반증에 효과가 없을까요? 스테로이드가 자반증에 완전히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반증 증상으로 붉은 반점 이외에 복통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때 생긴 복통에는 스테로이드가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테로이드 자체가 자반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약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환자분은 스테로이드 처치를 받아도 아무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자반이 일시적으로 좋아졌다가 스테로이드를 중단하면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처방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스테로이드에는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은 문페이스라고 하는 증상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환자분도 경험하셨던 실제 증상입니다. 얼굴이 부어서 이렇게 달처럼 동그랗게 된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또 다른 부작용은 식욕항진과 체중 증가입니다. 자반증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복용한 아이들에게서 종종 발견되는 증상인데요. 평소보다 식욕이 이상하게 증가하거나 갑자기 살이 찔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부 환자는 간 수치가 상승하거나 평소보다 더 를더 많이 타는 불편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 치료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아이는 상담 중에도 약한 복통도 있고 피부에 자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혈관의 염증을 진정시키는 특허 처방인 자로탕에다가 위장 기능을 갖다 강화할 수 있는 약재들을 추가해서 처방을 했는데요. 이외에도 우리 환자분은 폐렴에 걸린 뒤에 마른 기침을 오래 했고 폐모글로빈 수치가 낮아서 빈혈 경향까지 보이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체력이나 면역 기능이 평소에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요. 무엇보다 체력까지 보 보강할 수 있는 치료를 더불어서 진행했습니다. 우리 아이 치료는 잘 끝났을까요? 다행히 치료 초반부터 빠르게 호전되기 시작했는데요. 복통은 자로탕을 복용한 이후에 일주일 안에 소실되었고 자반은 복용 이후에 2주 후에 대부분 다 없어졌습니다. 이후에 자반은 주말에는 없어졌다가 주중에 학교를 가면 한두 개씩 올라오는 패턴을 좀 보였는데요. 이후에 6주에 걸쳐 자로탕을 처방받은 이후에는 주중에 한두 개 나오던 자반도 모두 소실되었습니다. 그 뒤에도 한달 정도는 면역 기능을 치료하면서 경과를 지켜보았는데요. 자반이 재발하지도 않았고 전반적인 건강상태도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져서 치료를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호전 없이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겪었던 환자 사례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자반증도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휴식은 치료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정말 자반증을 치료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스테로이드도 마찬가지고요. 처방이 필요한 순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자반증은 을 호전시킨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자반증이 재발하지 않고 잘 치료되려면 이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혈관염증을 꼭 진정시켜 주어야 합니다. 자반증은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로탕의 약재들도 혈관염증을 치료하는 약제들이 주가 되고요. 두 번째는 면역기능을 꼭 회복시켜야 합니다. 혈관염증을 아무리 진정시켜도 과민해진 염증 반응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시키지 않으면 염증은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면역 기능이 잘 회복되어야지만 이후에도 자반증이 재발하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자반증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